예 안녕하세요 어 이거 두부 오늘은 두부조림 저기 뭐냐 맛.. 이게 뭐지? 맛살 응, 어, 맛살 맛살 넣고 두부조림을 하려고요 이게 준비했네요 먼저 이게 맛살부터 좀희쳐볼게요 맛살 속, 맞아? 이거? 어 바지락살 음. 소금을 열하게 타가지고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또 모래가 있어서 지근거리니까 한번 살짝 희쳐줘야돼 이 두부가 그냥 보통 두부보다 좀 커요. 그래서 어떻게 자를까? 3등분 할까? 3등분. 좀더 토막하게 잘라야지. 이게 좀 뭐야. 붙이면 이렇게 쪼그라드니까. 좀 얇다. 응? 좀 얇다, 이거. 얇다고? 응. 됐어, 이렇게 해도 돼. 얜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? 아니야, 안 두꺼워. 물기를, 이렇게 좀, 물기를 빼줘야 되거든. 너무 두껍네, 그럼. 거 봐. <웃음> 너무 두꺼워. 깍두기 같아. 깍두기? 괜찮아. 좁은 것도 있고, 두꺼 것도 있고, 그런게 되지. 괜찮아요. 식용유를 두르고, 물기를 이렇게 빼줘야지 후라이팬에 붙이면 기름이 안 튀겨요. 됐어 됐어? 응 따로 저거는 안 넣어? 뭐 아, 나중에 넣는 거? 가 나중에 진간장 두개 이거는 굴소스 왜 이렇게 안 나와? 응. 응. 고추장도 좀 넣어주고 마늘 그다음에 이거는 맛술 들기름 아, 다진파, 두 큰술만, 정도만 넣고, 고춧가루, 고추, 고추, 빨간 고추를 좀 넣어야 되는데, 이 잘라져버렸네. 조금 얼큰하라고. 물 좀, 이제 물좀 넣어줘야 돼. 짜니까, 이대로 하면. 넣어주고 맛살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. 음, 맛있겠네. 응? 맛있겠어. 해물, 해물 두부 찜, 절임 해물 두부조림. 이게 두부 먹으면서 해물도 하나씩 집어먹고, 맛살. 맛있겠네 좀 <웃음> 넘어가? 음. 마지막에는 그릇을 이렇게 쫙 헹궈가지고 물을 조금 더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은근한 불에 아주 약불로 약불로 졸여야 돼요 아주 약불로 은근하게 그리고 여기는 뚜껑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걸 덮으면 은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게 싹 양념이 코로 스며들더라고. 네, 먹어보려고. 에요아니더어야 돼? 네. 맛있겠네, 응. 맛있겠네. 응? <웃음> 맛있겠어. 자꾸 맛있겠다고 그래. 조금만 더 끓여 어디다가 놓을까요 이 접시에다 놓을까? 음. 이 접시에다 놓을까? 여기다 놓을까? 음? 어떤 게더 이뻐? 이게더 어. 이쁘지? 그래도 이쁘긴 하네 자, 이게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쫄면 이 두부는 이미 익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국물을 이제 맛을 마주, 마을져보고 마주, 음, 맛있다 끄고 밥 반찬. 우리 오늘 이게 저녁, 저녁, 저녁 반찬이에요. 해물이 들어가서 그냥 절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아, 해물 두부 조림, 어, 이렇게 두부도 먹으면서 맛살도 하나씩 집어먹으면 쫀득쫀득하니 맛이 좋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두부찜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드시게. 먹어봐야 나도 먹어봐야지 <웃음> 얇은, 이거 게 먹어. 맛있어요, 얇은 게 맛있어요 근데. 아 요거 먹어 두부 이거 맛살 있는 거 음. <웃음> 아우 이게 따뜻한 밥에다가 밥 숟가락 위에다 하나씩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음 맛있지? 응, 응. 식감이랑 되게 좋은데? 응또 맛살 하나 집어먹어 봐쫀답쫀네 맛있어 오늘 이거 하나 갖고 밥 먹자 嗯嗯好嗯<音><音><音><音><音><音><音>